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환입니다. 지금은 1월 1일 새벽 5시 45분입니다. 해를 보기 위해서 등산을 할 거고요. 지금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미비한 성분이. 지금은. 6시 5분이구요 첫번째 지각자입니다 제가... 난어 저희는 분명히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 5분에 첫번째 지각자 왔습니다 <웃음> 친구들이 안와요 좀... 음, 좀 화났긴 해 열받긴 한데 여서밥 먹지 뭐 버스에서 누가 한명 내렸다 내렸나? 모르겠는데 저 강준영아에 가아 뭐하냐? 비 오는구나 진짜 아 뭐하냐? 지금은 6시 20분이고요 두 번째 시각자입니다 이지 <웃음> 근데 예상시간 어차피 6시 반아니었어아뭔 소리야 <웃음> 어이. 음... 지금 지금 구분이나지지 왔는데? 브라미레 어디를? 브라보라보레브라라보레라보레라보레브라보보레브보레 브라보레, 그라보레 브라보레, 귀엽긴 해 뛰면 안 된다고. 김에 네, 못 뛴다 김발도 선발 에 김에. 김에. 김에. 김에. 김에. 에서 만나요 저에국이 김에. 김에. 김에. 김에. 김에. 제 심정이 어떻어? 아, 얘들아. 아, 제발. <웃음> 아 그럼 아까 서서야죠. I'm looking at you. I'm trying to get your attention. Can I come close? i d a this our h a t u g k n d of h l g at you a n 지금은 7시 은입니다제 일을 하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 i hair feels just like water You're making me weak now What doesn't kill you makes you You know This could be like heaven 많이 봤 아니면...